왕초보 비즈니스 유튜버를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채널 분석 수익 페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러브 유튜브 컨설턴트 김윤종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요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항목으로는 주요 측정 항목 카드와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월별 추정 수익, 수익 상위 동영상, 수익원, 광고 유형, 거래 수익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알아보기 전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줄여서 ypp 라고 합니다 가입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 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국가 혹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채널의 활성 상태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최근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AdSense 계정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계정 2단계 인증을 사용 설정 해놔야 됩니다. 이 가입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가입 심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측정 항목 카드에서는 추정 수익, RPM, 재생기반, CPM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추정 수익은 선택한 기간및 지역에서 모든 구글 판매 광고 및 거래로 발생한 총 추정 수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지난 90일 동안에 발생한 추정 수익은 87.59달러 입니다. rpm은 동영상 조회수 1000회당 발생하는 수익금입니다. 여기서는 쇼츠의 조회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의 순수익이 발생한 항목으로는 요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슈퍼챗, 슈퍼스티커에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동영상 조회수 1000회당 2.07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재생기반 cpm은 요 광고가 하나 이상 표시된 동영상에 1000회당 재생평균 예상총 수익을 말해줍니다. 저는 동영상 1000회당 4.57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월별 추정수익은요 지난 6개월 동안 채널에서 발생한 월별 수익인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46.89달러 그리고 6월달에 35.93달러로 가장 많은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수익상위 동영상은 특정 기간 동안 추정수익이 가장 높은 동영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0일 동안 왕초보 기타 배우는 순서 영상이 12.95달러로 가장 많은 수익을 발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줌 설치 방법에 관한 영상이 10.69달러와 8.28달러로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수익원은 채널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추정 광고 수익이 72.16달러로 가장 많은 수익금을 발생했고요 거래 수익에서는 12.05달러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에서는 3.38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광고 유형에서는 채널에 표시된 광고 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유형별 수익의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추정 광고 수익, 거래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앞서 말씀드린 수익원과 관련해서 그 세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정 광고 수익에는 요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 범퍼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래 수익에서는 요 슈퍼챗, 슈퍼스티커에서 발생한 수익이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에서는 조회수와 누적시간을 반영해서 발생한 수익을 알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가 70.4%의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뒤를 이어서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범퍼 입찰 광고에서 각각 14.5, 14.4%의 광고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에서는 0.8%의 비율로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거래수익에서는 요 채널 멤버십, 상품판매, 슈퍼챗, 슈퍼스티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널 멤버십은 저는 조건은 되지만 아직 개설하지 않아서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요. 상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만명 이상일 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6,000명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챗은 실시간 라이브 하는 중에 시청자들께서 메시지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입니다. 후원금을 설정을 하고 메시지를 넣으면 이런 이미지의 형태로 실시간 채팅장에 뜹니다. 슈퍼 스티커도 실시간 라이브 중에 시청자들께서 쏘아주시는 건데요. 이미지 스티커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입니다. 후원금을 설정하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수익창출 승인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시고요 시청자 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영상을 50개 이상 업로드 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동영상과 수익원을 파악 하시고요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거는요 비즈니스 유튜브에서는 요 유튜브 광고 수익은 부수입이다 라고 생각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승인받기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유튜브를 하는 대표님이라면 유튜브 광고 수익은 그냥 없는 것이라고 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받게 된다면 꽁돈 생겼다고 라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